아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, 배우 박성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방금 막 더블 놀이 마지막 촬영을 마쳤는데요. <웃음>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님이 <웃음> 말을 잊지 못해요. 아, 아, 오랜 시간 동안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여름까지. 수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이제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.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봐요 안녕. 한번한번한번번번번 <웃음> 어, 뭐? 감사합니다. 고생 들 많으셨습니다.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<웃음>